수현씨가 2킬 이상하시면 원하시는 간식을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킬? 어. 네. 내가 뒤오니까 제가 총으로 죽이면 은 어, 기절시키거든요? 어, 오케이. 기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이 주먹으로 치는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같이 하드 시작자 렛츠 고 어디로 가? 이거이거 맞지. 예, 예, 예,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아이 아니야. 하드 렛츠. 일단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가? 가? 일단 형 살리고. 형 구급상자 있죠. 진짜 <웃음> <웃음> 이 <이거 뭐라 했지? 웃음> <웃음> 뭐야, 누가 쓴거 야, 나 없이, 없이. 형, 이킬 할것 같아요? 이킬 할것 같아요? 아니, 가고. 야, 이쪽. 이쪽. 뒤에서 누가 나 쐈어? 쐈어, 쐈어. 누구야, 어딨어? 어딘줄 알고 있어? 오, 씨. 죽는다, 죽는다. 도망쳐. 안 돼! 야, 야,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세빈아 날기로 그래 들어왔어. 세빈아, 세빈아, 니 뒤에, 니네 뒤에, 야나 여기 있다고. 다른 애들 불러. 어, 어. 어디였어? 못할 것 같아. 급성전. <웃음> 야. 있어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어디 기기기형형저춤좀 어, 봐요 저 춤좀 봐요 네네네 네. <웃음> 네, 네. 어떻게 봐어형형 어디서 가와형봐 아니 어딘지 알아 이이이이 <웃음> 소리 <죽였죠, 죽였죠, 죽였죠. 웃음> 없어요. 세미나, 세미나, 세미 세미나, 세미세세세빈아나 세미나, 이나 세미나, 세미 세미나, 세미세미세나 세미나, 나나세미세어세 우 이틀 내지면 안 돼요. 저희가 미션을 <웃음> 네. 좀 바꿔드릴게요. 네. 두 분이 합쳐서 이기. 합쳐서 이히 합쳐서 이히가능해 예. 예. 예. 이번 판에 이히 이번, 이번, 이번 판에 이히고그 알레디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 이번 판에 이히 합쳐죠? 빈는나 못할 것 같아. 안 돼. 아, <웃음> 저도 <도울> 거기. 것는더 못할 것 같아. 쟤아못아는더는더 못할 것같가 쟤는 더원아못는못는아 그래도 아, 1킬 했다 너무, 다시 주문하시면 돼요 다시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바로 주문할게요 아. 핫도그 하나? 어. 이거 아. 가면 튀김 아. 하나?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순살 팝콘이에요 아, 아, 네. 음. 요새 필시방 음식이 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너무 너무 핫도그먹어가치가줄데 어, 음. 음.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서하는게더 어렵더라고요. 그영이 아, 이렇게... 너무 머리 아파니까 원래 게임 같은 거잘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게임 하면 막크레이지아키 단순한 거 그런 것만 해 가지고. 뭐, 마음이 뭐, 좀 뭐, 아팠지만 너, 그래도 열심히 잘한것같아요 나도 그 말고 좀 봤네. 세영장담 무슨 왜? 아, 잡 소리 도던데. 우성씨 지령을 드릴건데요 지령은 이제 게임이 중요한 순간에 우성씨께서 이제 팀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실수로 아군을 죽여도 되는 그런 지렴이 그런 지령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웃음> 아 어, 오늘 샷발이 좋은데 이러면 오늘 샷이 되게 좋은데 이러면은 아 바로 이전하도록 하죠 너무 시끄럽지 않냐 너 쪽에 애들 있었어? 탁구로 소리 들렸었어? 응. 아, 너 정말 잡았어아너 잡았어, <웃음> 아, 잡았어. <웃음> <웃음> 어, 근데 기절해. 아, 총이 안 나가서 그래요. 어떡할 거 같아? <웃음> 아, 뭐야? 아 이거